멋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전화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기, 바이로 나왔습니다. 어이,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예, 예. 예. 코로나니까. 예. 어, 아주 제품, 예. 와일드 에이? 예. 이쪽에 있습니다. 아, 네네. 어, 이거 조명도 네. 있으시네요? 네, 제품 와. 음. 네, 소개해주신다고 하셔서 왔거든요. 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오토바이 같은데요? 마키도 좀 사인시로 두꺼운 모델인데 약간 펫바이크 형태로 아 이런 이런 걸 펫바이크라고 그래요? 네. 검색해서 보니까 서스펜션 네 뎁핑 네.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눌러보시고 아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상태가 되면 라가웃이 네. 되는 거예요. 라가웃 네 뎁핑을 네. 하지 않습니다. 고속 주행을 할때 고속 주행할 때 네. 음. 음. 자동차로 말하면 음. 일반 셔버 예 쇼버 아 쇼버 쇼버 좀 켜볼 수 있을까요? 이거 예. 예. 저는요 슈, 슈. 저는 예. 파스 파스 방식도 좋아하는데 저는 스로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걸 누르면 되나요? 예 어, 맞습니다. 바퀴에그 육중함이 느껴지나요? 음. 아, 네네네 오. 요거는 이제 4단으로 있습니다. 여기 파스 단계는 에코, 투어, 네네. 스피드, 서보 이렇게 네단계로 있습니다. 아 이제 문제가 있다 여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정리가 아직 안될 잖아요아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스로트리 네. 인정되는 걸로 봤는데 1 2월부터 바뀐 걸로 봤는데 어쨌든 도로교통부 거기 쪽에서는 괜찮은데 안전 인증을 담당할수있서 아직 쓰러트린 네, 산자부 쪽에서는 산자부 이런, 쪽에서는 아 원래는 이제 파스 어, 전용 제품 파스 전용 한데,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시승을 해보셨어요? 예 지금 시승하고 제가 지금 그냥 외형만 보고 있는데 엄청 잘 달릴 것 같아요 느낌은 한번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얘가 48볼트짜리라서 힘이 조금 좋은 친구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36볼트짜리보다는 힘도 좋기 때문에, 네네. 쉬고 나가는 토크가 월등히좋죠 <웃음> 배터리는 삼성 s d i 죠 네. 옵션 추가하는 건 얼마 들어요? 아 제가 봐, 14암페어에서 21암페어로 올리면 20만 원 추가돼요. 20만 원? 네. 네. 네, 여기도 장금 장치 돼 있고, 네. 접히진 않나봐요? 네, 어, 접히지는 음. 않습니다. 혹시 해외 제품 접히는 게 있나요? 이런 타입의 제품들은 접히는 네. 제품을 찾기는 좀 아, 어렵다. 그렇구나. 넓은 집에 살아야겠군요. 오, <웃음> 어, 불이 쳐가면 불이 들어오네요? 네, 여기 오. 이제 전조등하고 같이 동는데요 네. 스위치 가지고, 네네. 이제 키면, 아, 어, 네. 앞에도 어, LED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와우, 네. 진짜 예쁘다 이거는. 되고. 네네. 뒤에도 같이 이제 흐미등도. 점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레버에잡오 오. 방향지시등. 오, 방향 오, 오 잠깐만요. 방향지시등이 원래 자전거에 있나요? 없잖아요. 일반 자전거에 는 없거나 아니면. 예. 을 장착해야 되는데 네네. 기본 파츠로이 어 제품 말고 국내에도 이런 아까 바이크라고 하셨나요? 네. 이런 제품이 있어요. 지금 네, KC 인증이나 안전 인증을 네. 받아서 판매하는 제품이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아더 있어요? 네이기 있는데 4 8트짜리는 저희에게 처음 출시된 거잖아요 아, 지금... 그리고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것보다 조금 낮은 모델이에요 저희는 네, 네. 어떤 모델이고요 이거 제가 좀몇개 적어오기도 하고 그거 좀 비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앉아서 한번 좀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아, 네, 네, 네. 어, 이 제품 자체는요 바로 사고 싶, 싶긴 하네요 음. 이거 음. 그러면 사게 되면은 자기가 각자 이렇게 조립하는 거예요? 야, 대포로서 검수해서 출고로 아, 그래요? 조립을 완전하게 해서 보내드리거나 수도권인 정도에 지역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대리점 쪽에 특수기스나 뭐 이런 것도 네. 이용해서 해서 색별 발송하고 거기서 다시 조립해서 대리점 쪽에 보내서 수령하실 거는 이런 모습을 구성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앉아서 좀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야, 뷰가 좋은데요? 음. 네 안녕하세요 에어리티의 에어리입니다 네 저희 채널 지금 비록 구독자 29명이지만 이는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컨셉으로 지금... 네아 저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러스 사업 맡고 있는 나승권입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웃음> <웃음> 또 저는 뽀대나는 거 아니면 안 탑니다 근데... 오 진짜 뽀대나네 네 오늘 자전거 같기도 하고 오토바이 같기도 한 스웨이이 나는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가 온게 아니고요 펫바이크 관련해서 조사를 해왔거든요 한번 차출만 한번,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노드 자전거 그쪽이 좀 많이 타시더라고요 전기 자전거 타겟층은 어떻게 보고계세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자전거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 힘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타겟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그 타겟층이 전기자전거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젊은 세대층도 40대, 30대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통학용으로도 레이저로 탄다던가 확장이 된것 같습니다 음. 와일드A를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자전거 도로에서 저, 저런 비슷한 걸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웃음> 멋있더라고요 와인드 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수 있는 거죠? 각 파스 전용 전기 자전거고요 13세 이상만 되면 면허 없이 헬멧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자전거 전용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궁금한 거죠 가격 좀 여쭤볼게요 얼마입니까? <웃음> 기본 배터리 사양이 14A 그리고 21A 이렇게 두개 기본 사양이 14A 선택하셨을 때 199만 원이고요 21A로 용량을 늘리게 되면 219만 원 네. 니다 제품을 직구로 사게 됐을 때 AS라든지 이런 게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이 바이오 제품은 당연히 AS 되는 거죠? 아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식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는 걸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분에 있는 제품들이 네. 어, 알리바바 아니면 아마존 여러 네. 가지 직접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구매하시는 거랑 국내에서 정식 인증대로 구매를 하시는 거랑은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AS나 충분하게 강한 이점이 있죠 과외로 전기자전거는 현재 지금 국내 70개에서 80개 정도 대리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AS 지정 정도 50여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방에도 있, 있나요?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지방도시에는매기적으다 갖고 있습니다 뭐가 네. 강점이세요? 이 바이로의 와일드A 제품이 타, 펫, 전기자전거의 시리즈에 대비해서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국내에서 동식 안전인증을 받아서 네. 판매가 되는 제품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전용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48V를 기본으로 채용했어요 을 일반적인 자전거는 보통은 36V 최고 사양의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지금 제일 센 건가요? 48V가? 예 네. 그렇습니다 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데 아까 인증을 아 말씀하셨을 때저 아 궁금한데 그 인증을 못 뭐 인증이 안된 제품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보통 해외 직구 제품은 네. 미인증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어, 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무슨 뭐 문제가 네.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는 제품들은 네. 개인 통관부라고 하는 그 개인 한 네, 통관고라고 할수 네, 네, 네. 있는 법이안에서 네. 어, 테스트용, 실험용, 인증시험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목에 예, 준할 수 있게만 하면 개인 당한 대는 아, 받을 시, 수 있는. 수시용으로 네, 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뭐 요구하는 안전 조건 안에서는 이미 뭐 벗어나는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불법의 그 요구가 있을 수도 있죠. 속력이 안전 인증 제품은 25km의 속도 제한을 가져야 되고 무게가 30km 미만이어야 되는데 보통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온 제품들은 그런 안전 기준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최고속도가 뭐 더 많이 나가고 무게도 이제 뭐 현저히 오가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와일드웨이 제품은 몇 킬로예요? 30kg가 제한인데 저는 2 9 k g 아 20kg? 네딱 <웃음> 네, 맞추셨구나 <웃음> 네. 네. <웃음> 네. 와트 수 모터가 이제 이게 지금 350W인가요? 예, 350이 넘어가면은 아네 350W 3 5 0이 넘어가면 은 완성차로 정식 판매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분들 그 기준을 좀알 아셔야 아될것 같아요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저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중에 사고라든지 또 보험 관련해서도 이걸 준수해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혹시 두명탈수 있나요? 뒤에 안장이 있던데 둘이. 동시에 승차하는 거는 미벅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아, 위해서 아, 미벅이에요? 네. 안전. 방수 됩니까 약간 비오는 날좀 타도 되나요? 전자제품으로보시는게좀 맞습니다. 아 기본적인 생활 방수는 가능한데 IP56 정도의 단계에 방수 방지능으도 갖고 있습니다. 비오는 환경에 방지를 하게 되면 제품은 전자제품이라서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정기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하셔야지 제품보다 오래 사용할 수있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엄청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저보다 더 저렴한 전기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전기 자전거의 그 사업부장님으로서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저 전기 자전거 사는 게 맞아요? 전기 오토바이 사는 게 맞아요? 네, 네. 말씀하셨던 질문들을 종종 해주시는데요. 아, 그 질문 많이 해요? 네, 네.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많구라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배달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많이 증가가 돼서 사실상 오토바이는 일반 도로를 다 주행해야 되고 속도가 높기 때문에 뭐 빨리 주행을 할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남전상에 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적당히 빠르고 미첩하고 정기 자전거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더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한 환경으로 어, 그게... 주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토바이는 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네. 있는데 최소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00만 원까지도 네? 나올 수 있다고 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흙, 그레요 배달의 민족, 아니면 황인츠뭐 뭐 이런 것 같이 배달업을, 파트타임으로, 아니면 투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런 분들께는 또 저희 지금 와일드 A나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전기자전거는 일반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보험은 필요가 없고요. 그 전기 충전하는 이런 비용도 원로 따졌을때도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와일드 A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싶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어, 뭐, 와일드 A는 저희가 이제 제품을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보게 됐 아, 신경쓴 제품이다 물론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게 보기 음. 위해서 좋은 파츠들을 사용했고 저희는 이제 전기자전거 전문 브랜드로서 신뢰가 있는. 이런, 이런... <웃음> 야, 조금 아, 괜찮습니다. 아니, 네. 이해가 뜨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하기가 아니, 조금 어려워마지막으로 네. 네. 저희 우리 네. 바이로 사장님 어떠십니까좋쪽 최고. 네. <웃음> 네. 네, 사장님 나중에... 바로 앞에 계십니다. 네. <웃음> 네. 네, 바이로 흥해라. 에어류 TV 대박! <웃음> 안타까운거는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판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지면 좋겠는데 음. 네. 가격이 음. 저렴해서 저도 혹 할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해외직구는 안할게요 네.